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소리를 좀 높여주세요. 요한복음 5장 아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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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어요 보시면서 샬롬이라고 평안이라고 우리 한번 소리 내어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더 우리 소리 내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막 감동이 있지요? 자, 요한복음을 보면 어, 예수님께서 큰 명절때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명절은 아마 오순절로 추측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은 일부러 일반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주님의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당시에 그 베데스다 연못을 두고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요 그 소문은 그 연못이 가끔씩 가끔씩 그 밑바닥에서부터 물이 끓어오르는 현상 뭘 연상하시면 되는가 하면 간헐 온천을 연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간헐 온천 가만히 물이 있다가 한 번씩 부글부글 끓잖아요 예 그런 현상이 그 연못에 일어났다는 거죠 당시에 과학적인 지식이 많이 없었던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그 장면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것 같은 그런 아마 이미지를 받았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 한번 좋을 때 누구든지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자는 병고침을 받더라 그런 이제 소문이 당시 예루살렘에 아마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내용을 기록한 3절, 4절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묶여져 있죠 한번 보세요 성경 보면 그 가로가 있을 거예요 3절에 보면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에 가로가 묶여 있고 4절 마지막에도 낙게대밀어라한 부분에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가로가 있죠 그가로를 묶은 이유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었던 미신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걸 놀까 말까 고민한 거예요 성경에 놀까 말까 왜? 미신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로를 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병이 낳는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많은 병자들이 또 가족의 부축을 받아서 그곳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못에 그 귀퉁이에 큰 행각이 있었고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 아래에 자리를 깔고 밤낮 없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휘저지기를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혼자 그곳으로 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여기저기 자리를 깔고 누운 사람 앉아있는 사람 아 굉장히 많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틈을 비집고 한쪽 모퉁이에서 홀로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한 남자 곁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는 허리를 굽히시고 그를 내려다보신 예수님은 그가 병을 얻은 지 38년이나 되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20대 초반에 그 남자가 병을 얻었다면 지금 환갑 나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사람이었죠 38년 동안 환자로 지내고 있는 그래서 주님은 허리를 굽히시고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 필요 없습니다 다 낫기를 원합니다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건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이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병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도 세월이 그렇게 오랫동안 흐르다 보면 고생을 하다 보면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고 아마 마음에 좌절과 낙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병을 알았기 때문에 내 병은 고침받기 어려울 거야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었어요 실제로 병자가 그렇습니다 저 정말 낳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 못했거든요 주님이 네가 낳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사람이 겨우 하는 말이 내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지만 누가 나를 도와서 물속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그동안에 길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정말 여기 앉아있지만 내가 하세월 앉아있었지만 물이 동할지라도 그 사람은 38년 된 중환자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빨리 쫓아가서 빨리 뛰어들어갈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안전했었지만 내가 정말 나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낙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는 고침받을 길이 없다는 아주 깊은 좌절과 낙심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요겁니다. 분명히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메시지냐.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 이 마음의 좌절과 낙심이라는 이 병이 아주 무서운 병인데, 이 병을 고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침받아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 38년 된그 병자, 그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이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 저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지났네요 저는 이제 신학을 장류의 신학 대학 신대원 했어요 장류의신학 대학 신대원 85기입니다. 그 졸업한지 25년이 되면 그 동기생 모교 방문의 날, 일종의 총 동문회를 해요. 25년이 지나면은 그래서 한 3, 3년 전에 그 모교 방문의 날 그래가지고 85기 이제 신대원 동기들 다 이제 초청 초청을 받아서 저도 25년 만에 모처럼 그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25년 지나서니까. 궁금한 건 많죠. 우리 동기들 또 같이 신학 공부하는 친구들 또 어떻게 사나 또 어떻게 목회를 하나 어디서 또 있지 막 여러 가지 궁금해서 또 얼굴도 그리워서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해서 학교 투어도 하고 그 동안에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 교수님과 또 미팅도 하고 선물도 전달해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는데. 우리 85기 동기생들은 무엇보다도 좀그 학교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할 때 그때 한창 그 학교 이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바람이 불었는가 하면 신학대학이 지방으로 그렇게 이전하는 그런 바람이 불었거든요. 대기업에서 큰 돈을 준다니까 그돈 가지고 지방 가면 큰 템포서 얻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학교 운영을 할수 있으려는 그런 유혹 때문에 학교가 곤지암 쪽으로 옮기려고 이 사진에서 막 결정할 때이 우리 신학생들은 그게 아니다 적어도 이 서울에 있어야지 이 서울에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85기생들이 요 결사적으로 데모를 했어요 한 학기 동안에 거의 수업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막 학사 일정 거부하고 시험도 치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우리 85기생들 중에는 유급당한 친구들도 있고 중징계받은 친구도 있고 어, 그리고 그때 제 성적표에는 그의 학점이 DF예, DF, DF. <웃음> 굉장히 불익을 이 많이 당했죠. 그런데 그렇게 데모를 하는 바람에 학교가 옮기지지 않았어요. 네. 아마 후배들은 85기생들한테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거기 있는. 그래서 우리 85기생들은 무엇보다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내는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너무 반가워서 이제 하루 종일 밥 먹고 지내는데. 야, 제가 참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놀란 것이 어떻게 그렇게 옛날과 똑같은지, 모양은 많이 변했어요. 머리도 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없어진 사람도 있고, 휘어진 사람도 많고, 배도 나온 친구도 있고, 그 모습은 굉장히 변했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서 또 먹고, 야도하고,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란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 희한하대. 너무 2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거의 그대로, 거의 그대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그게 어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올해도 벌써 이제 10월이 이제 다가잖아요. 연말이 다가오는데 작년과 올해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사실 지나고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여전히 나는 나라 그리고 올해도 올 초와 올 연말 별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아, 나는 이 부분을 좀 고쳐 치고고 나가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만 달라지면 될것 같아 그걸 깨달은 적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고쳐야지 이거 내가 변해야지 내가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지 근데 그것이 10년 전의 일이고 20년 전의 일이고 30년 전의 일이라도 여러분 그게 완전히 잘 고쳐졌습니까? 물론 고쳐진 분도 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되돌아보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적어도 10년 된 환자가 있고 20년 된 환자가 있고 30년 된 환자가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변화가 없다는 데 있어요 나는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냐 말이죠 성질도 그렇고 고집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어쩌면 나는 똑같으냐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 마음에 좌절이 와요 우리 마음에 낙심이 온다고요 내가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변화가 잘안 되니까 잘안 고쳐지니까 좌절이 온단 말이에요 낙심이 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낙심이 있어요 나도 눈치채지 못하는 좌절이 있다고요 아 그걸 어떻게 아느냐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키들을 보면 알아요 키들을 보면 우리 안에 좌절과 낙심이 있는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낙심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쉽게 놓아버려요 기도해봤자 이미 낙심을 해버렸으니까 변화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으니까 기도가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좌절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정말 있는지 내가 10년, 20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쳐지지 않는 그 부분 계속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에 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그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고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 잘안 되잖아요 기도 식어버렸잖아요 그건 내마음에 내가 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적어버린다 여러분의 가족들 향해서도 정말 저 사람 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놓아버렸어. 저 사람 언제나 그럴 거야? 뭐, 우리, 뭐, 그렇게 평생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기대, 그 기대를 놓아버리니까 기도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낙심과 좌절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낙심과 좌절,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무서운 일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못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일도 못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 그것이 마음의 큰 병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금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말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계시죠?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그 간청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간청하는 기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그 간청의 기도 언제나 살아있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안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어? 우리가 마음으로 낙심해버리면 그러면 주님도 아무 역사를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간청의 기도를 주님께서 비유로 굉장히 강조하신 적이 있어요 내 마음에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버린 분 계십니까? 내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를 언제부터 놓아버린 분 계십니까?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없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정말 믿는 그 마음을 일으켜야 하겠기에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면 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바로 가서 뭐 말씀 한 마디 하시면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왜 굳이 그 38년 된그 환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는지.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대와 믿음의 마음이 살아나야 할렐루야.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것,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변화에 대한 우리 안의 믿음과 기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포기하고 있는 것들 오늘 일으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 오늘 일으켜내셔야 합니다. 일으켜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오른편 강도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오른편 강도는 인생이 끝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미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인생 다 끝났는데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꼭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 요청을 드린 것 때문에 이 강도가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돋닦으며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지옥에 가는 이런 판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99.999 끝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붙잡은 것이 뭡니까? 그가 구원 받을 기회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편에 있었던 강도는 십자가에 달릴 때 이미 포기해버렸어요 이미 포기해버리니까 아주 막 나가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바로 옆에 달렸으면서도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대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놓아버리면 그때 정말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에 대하여 내게 주어진 변화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으면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신다 반드시 주님은 임하신다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 읽고 또 읽다가 발견한 매우 중요한 단어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단어가 엘코마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엘코마 엘코마.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온가 하면 오늘 본문 7절에 이 구절이 나와요 한번 오늘 7절 한번 읽읍시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저기에 내가 가는 동안에 저어 단어가 원문으로 엘코마이 이 엘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간단한 뜻만이 아니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I am coming. 그 다음에 a n coming. I am coming and coming. 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다, 존재한다, 여기 있다 라고 번역될 수 있는 아주 특, 특이한 단어였어요. 자, 이 단어에는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나는 그래도 가겠다. 나는 오겠다. 나는 여기에 머물겠다. 그 이유 때문에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가겠다는 말인가? 어디로 오겠다는 말인가?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인가?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나는 다시 한번 달려가겠다? 가다가 또 짓밟히며 넘어지고 그래서 못에 못 들어가면 다시 이 자리로 오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음번 기회를 기다리겠다? 그 일을 위해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 엘코마이더라고요. 이야, 이참이 이 단어가 이야 참 특이한 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자는 지금 누워서 지내는 걷지도 못한 중환자예요. 어떤 환자일까 내가 상상을 해 보니까. 지금은 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국제시장 같은 데 가면요. 한 번씩 가면요. 이 배에 뭘 이렇게 철판을 깔아 가지고 이런 배를 밀면서 다니시면서 뭐 이렇게 어좀 구걸하거나 뭐 파는 분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하고 연상시험은 거의 맞아요. 이 걷지도 못하니까 그런 분인데,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요, 그게 환자들이 우우우우 하고 네, 뛰어들 텐데 누가 제일 먼저 그 물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겠나요? 사지가 멀쩡한 사람 분명히 무좀 심한 사람도 거기 앉아 있었을 것이고 쏙병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은 사지 멀쩡하잖아요 그 물에 통할 때맨 먼저 뛰어들어가야 고침 받는데 그맨 먼저 뛰어들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택도 없어요 사지가 멀쩡해야 쫓아들어는이 사람은 걷지도 못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달려갑니다 출발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막, 같이 가겠죠. 막. 그러면서 막, 누워서, 이거 저었으면 가니까, 왜 이리 막 그걸 치는 거, 욕도 하고, 이 병신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한 사람이에요. 물이 통했는데, 출발을 했는데, 도착이 안 되더라. 이미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받아버리더라. 매번 실패해요. 매번 실패해요. 그러기를 수십년.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는 그곳에서 엘코마이 나는 그래도 가겠다 나는 그래도 다시 이 자리로 오겠다 나는 여기에 머물러서 다시 기회를 기다리겠다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다 엘코마이 엘코마이 하고 누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쩌다 물이 동하면 그 다음에도 또 어쩌다 물이 또 움직이면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물이 동하면 달려가리라 안 될지라도 또 여기 와서 기다리라 또 달려갑니다 안돼 포기하지 않으리라 나는 또 기다리라 네. 야이 엘코마이란 단어가 강한 삶이어지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지난 38년 동안 수없이 여러 번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짓밟혔어요 무시를 당하고 추월을 당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입술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이런 강한 의지가 담긴 동사가 바로 엘코마이 자신의 육신을 바라볼 때 주변 환경과 사람을 바라볼 때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 어떤 꿈을 꿀 수도 없어요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잖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외침이 터져나온가 봤더니 주여가 터져나와요. 주여. 여러분, 오늘 7절이요.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병자가 대답하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엘코마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차례로 살펴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주요 등장인물들이 있었죠 나다나엘, 또 니고데모, 수가성, 여인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어, 이 사람들이 주요라고한 자가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니고데모도 나다나엘도 예수님 만났을 때 라비요, 선생님이요 그랬고요 수가성 여인은 어, 당신이라고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이 유대인데 당신을 유라고썼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요했어요 이 병자는 명절 때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행하신 여러 표적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병이 너무 심해서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자기를 예수께 데려갈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그가 마음으로 얼마나 죄야 죄야 했을까요? 죄야 죄 그런데 그 중심을 누가 알고 계셨느냐? 누가 알았냐? 바로 주님이시죠 그래서 명절에 올라가셨고 단걸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셨고요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고요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의 그 수많은 병자 중에서 유독 이 38년 된 병자를 꼭 집어 찾으셨는지 이제는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심을 보았거든요 엘코마이 죄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내 삶의 변화가 없어 좌절되고 낙심되어 기도조차 내려놓은 상태일지 모르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좌절이 있어도 낙심에 사로잡혀 있어도 엘코마이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주여 주여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세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에게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자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병이 들면 이게 참 낭패구나. 정말 오늘 이 마음의 병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꼭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그 책을 읽다가 한 교육자가 어느 성도님을 만난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청년부 때 같은 교회를 섬겼던 아주 신실한 자매인데 10년 만에 그 교육자와 성도가 다시 만난 겁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 전에도 그렇게 신실한 자매인데 너무 놀랍게 달라져 있더래요 그 자매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확신 위에 서 있는 모습이 예전하고 너무 다르게 확연하게 느껴지더래요 너무 인상 깊게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자매님 너무 많이 바뀌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셨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로마서에서 큰 은혜를 자기가 받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하니까 자매는 로마서를 읽고 두 가지를 깨달았대요 하나는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인 것과 또 하나는 그런 근본적인 죄인인 나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 이걸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그것은 10년 전에 당신이 청년부를 섬길 때도 똑같이 깨달은 내용 아니에요?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인 것과 그런 나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나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물론 그 전에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그걸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 짓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사라지느냐? 그게 그렇게 잘 사라지지 않더래요 난 그리스도인인데 죄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되더래요 근데 그때마다 얼마나 좌절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늘 죄책감에 살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왜안 변할까? 그런데 로마서를 다시 읽어가는 가운데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 근본적으로 죄인이 죄를 짓는 게 뭐가 이상해? 나는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람 나는 어쩔 수 없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이거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죄악의 본성은 그 자체가 내가 받아들여야 할것 뿐이지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10년 전에도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났고 마음에 꿈들거린 분노가 일어났는데 은혜 받고 변했는데 진리 가운데 들어섰는데도 어느 순간인가 돌아보니까 또 시기심이 있어 또자들이 있어 또 분노가 일어나 이야 이게 뭐지? 그런데 내가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 내가 그런 인간이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는 그런 죄를 지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내 안에 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 나는 늘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 로렌스 형제 이야기를 합니다 로렌스 형제 하면 하나님의 임재연섭 수도사 이야기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로렌스 형제에게 물었대요 당신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십니까? 물었대요 이 로렌스 형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에게 고백하지요 그리고 또 여전히 살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는다는 것그 자체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선적으로 죄인이니까 죄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 그때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나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성령님이 오신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내가 죄인이란 걸 바라보면서 늘 마음이 좌절하고 낙심과 죄책감에 살았는데 이제 내가 죄인이란 것 그런 나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눈이 뜨이지가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뭘 제대로 했다면 시기가 나야 되는데 어? 시기가 안나 어떤 때는 분이 나야 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 질투가 생겨야 되는데 아우 뭐 괜찮아 이렇게 됐네 그러면 그거는 성령님이 하신 거라는 성령님이 하신 거라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그때마다 자기는 놀라게 되고 그리고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기대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꾸만 바라보면서 오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걸 주목하게 되니까 자기 삶이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 너무 변했다 너무 변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초점을 바꾸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를 만난 교육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매를 만나보고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본게 아니고 어떤 좋은 사람이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노라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틀림없이 다 좋은 사람입니다 아닌 분이 없을 겁니다 맞죠? 아멘 아나시네 다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애쓰지시잖아요 어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노력하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이 그리고 그 많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는 죄책감에 눌려있고 염려에 사로잡혀있고 낙심에 빠져있는 것을 봅니다 좋은 사람인데 그게 벌써 10년이 가고 이십년이 가요 어떻게 하면 그 좋은 사람이 놀란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나요? 내게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 그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내 삶의 변화의 가능성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을 더욱 주목하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야 내가 어, 내가 오늘 참 예배 드리고 싶다. 이 마음조차도 내 스스로 생긴 것이라기보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주신 아름다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상하게 막좀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계속 성령님 주목하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주목하고 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날 입분놓고 한들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귀로 듣고 성령으로 말하고 할렐루야 이 성령님은 종교 안에 예배 안에 교회당 안에 같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할 때 행동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 또 생각하고 성령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으로 살고 할렐루야 그분을 더 주목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의 열망 왜? 주님으로 살고 싶고 아, 네. 변화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안 짓고 살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되는데 왜 자꾸 나에게 자꾸 포커스를 맞추냐는 거예요 이제는 좀시선을 바꿔보자 내 안에 그분이 오셨는데 내 안에 지금 그분이 역사하고 계신데 할렐루야 그분께 계속해서 시선을 두고 또 두고 그러면서 엘코마이 엘코마이 하면서 무엇보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혹시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일지라도 좌절되고 낙심에 쩔어 있더라도 엘코마이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나가게 되면 일 프로의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꼭 되기를 내 마음에 병이 있어요. 낙심이에요. 좌절이에요. 나안 변해. 저 사람은 안 변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게 초점을 두지 마세요. 자, 우리 오십 등 올라오세요. 여러분, 어, 여러분은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나는 안돼 그러지만 주님은 아니야 넌 아직 기회가 있어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우리의 소망은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엘코마야 그래서 오늘도 주여라고 부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결코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가지고 반응하다가 오늘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자의 주인공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예수아라는 부분이 나올 텐데 그예수와는 예수아가 누구지? 예수아는 예수님의 히브리어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찬양하면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높이 Yes, why? Yes, you.